비조하고 디조 이 비조에도 저번에 이제 M S 할때 되게 중호반 제로 선수도 있고 해서 비조를 가든 디조를 가든 약간 재밌을 것 같아요. 자 팀리키 리퀴드, 팀리키도 약간 좀 탑이 약간 어떻게 보면 아이지라고 좀 반대 정반대 스타일로 되게 단단하게 파는 스타일이잖아요. 그래서 두팀다 약간 좀 색깔 있는 팀이 디조를 가면 좀 경기가 두 팀하고서 되게 다른 방향으로 되게 색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.